제가 얼마 전에 새로 출간한 책을 한권 사려고 하는데 서점엔 이미 다 나갔고 온라인에서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찾다 하남스타필드에 두권 남아있다 해서 다녀왔습니다 프리워커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들을 만났습니다 <목소리> 모베로웍스에서 주최한 노동절 행사에 다녀온 건데요. 소우님과모춘님은 10년 정도의 직장 생활 끝에 퇴사를 하시고 모베로웍스라는 일에 대한 브랜드를 런칭하셨어요. 저는 얼마 전부터 제 채널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저 유튜브 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 그럼 무슨 채널이에요?라고 물어보면 음 자기 개발에 관련된 건데 브이로그도 올리고 도전도 하고 하여튼 자기 개발 위주예요. 하여튼 자기 개발 위주 이게 제 채널을 설명하는 말이었고 이만큼 자신 없는 대답이 또 있을까요?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곧 브랜딩이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그 해답을 찾고자 브랜딩 맛집으로 소문난 모베르웍스의 행사에 다녀온 것이죠. 모베르웍스 <웃음> 아, 잘하시네 <웃음> 이분은 모추님입니다오베르벅스의 일대기를 기록한 모티비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어, 본인은 본인이 유튜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 브랜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회사는 뭐하는 회사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혹시 대답을 하 제대로 대답한 적이 없는요 저희도 아직 저기 내리지 아... 그렇습니다 그게 제 대답입니다 일하는 방식을 <웃음> 실험하는 팀이라고 현재 버전에는 소개하는데 그것도 뭐 정확하진 않은 거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정말 브랜딩 하나만큼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하는 을 방식에 대한 고민을 브랜드로 승화시키고 또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큰 인사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모춘님도 이걸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렵다고 하시는 걸 보고 아이 브랜딩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미션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좀 위안은 됐어요. 본TV를 보고 나서는데내 채널도 뭔가 브랜딩이 아...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6만 3천명이 이미 브랜드 된거 아닙니까? 아네 아니에요. 어. 그래서 다음으로는 대우님을 찾아갔습니다. 토탈 임팩트, 라인프렌즈 카카오페이지 거쳐서 모베로웍스에서루 브랜딩을 담당하고 계시죠.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전다 하나만 알아보려고 합 네. 네. 그 철학인데 철학. 여기 네. 철학이 막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음. 딱 하나만 가지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카타고니아는 자연이 잖아요 그렇죠. 애플의 네. 혁신이 있잖아요. 음. 네. 모베로웍스는 저희는 네. 2일. 2 네. 그래서 그한 카테고리만 잘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으면은 네. 그게 잘된 브랜딩이라고 생각해요. 전 여기서 정말 많은 힌트를 얻었어요. 내 삶의 철학은 무엇일까? 내영상엔 어떤 철학이 담겨 그래서 결국 내 채널의 철학은 무엇인가 근데 마침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저도 유튜 보면서 내 채널 볼게요 해야겠다 아 생각을 해가지고 아, 아 그럼 고객님께 하셨나요 주성이 네, 어떻게 네, 되냐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모베럭스에서 누 디자이너를 담당하고 계신 훈택님에게 바로 영업당해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누를즈 노트라고 해서 브랜딩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들과 가이드가 담긴 노트인데 저도 이제 아 브랜딩이 필요하겠다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바로 누 브랜드 캣입니다 어, 이 노트를 통해서 제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은 또 추후에 영상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베로웍스라는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창립자 그들의 철학과 일에 대한 고민을 브랜드로 갖고 오신 분들을 만나서 약간의 힌트를 얻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는 직원분들은 브랜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베로웍스에서 어떤 아, 일을 하고 계세요? 이쪽으로는 브랜드 마케터 하고 있고 저희끼리 내부에서는 엔트로 마케터라고 불리고 있어요 근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마케팅이랑 네. 브랜딩은 다르다는 거? 어... 그러니까 마케팅은 얘기하려고 하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에 라고 얘기하는 거고 브랜딩은 네. 그냥 네. 그 사람인 거그 자체를 아... 보여주면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재밌게 하는 모습 자체를 보여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음, 묻어나는 것한국타잔의 영상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묻어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찾아 나가 보려고 합니다. 어, 갑자기 드림인 카메라에 너무나도 친절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어, 모추님, 소우님, 대우님, 품택님 지우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혜리님은 제가 타이밍이 안 돼가지고 인터뷰를 못하는데 어찌록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행사 마무리 잘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세요. 모티비도 구독해주세요. 네. <웃음> 네, 갈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잘하세요. <웃음> 한국 타전 <웃음> 화이팅 부럽다 육만 아 이것도 제가 최근에 말하고 네. 다니는 게 있는데 네. 저 60살 때 나한테 경력이 딱5버럭스 하나만 남으면은 너무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웃음> 요즘 하고 있어요 모춘님이 좋은 이 직원분들을 아 역시 보신 안목이 있으십니다. 네, 60세까지 화이팅! 네, 6 0셔서감사합니 네.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아,